달롱구창포 체이스피싱 높키로 타러 왔어요 날짜가 어, 1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두물이고 보령 기준에 간조가 6시 19분이네요 거의 오전 내내 들물낚시 할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오는 가지채비도 쭈꾸미가 다 노릴까 그랬었는데 그냥 쭈꾸미만 한번 노려보려고 그래서 아침부터 2단채비 했습니다 수온이 점점 뚝뚝뚝 떨어져가고 있으니까 세자리쓰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오늘 한 7,80마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에 아이스박스에 물이랑 뭐 캔커피 같은 거 있으니까 드시면서 하시고요 화이팅 하시죠 네, 예. 선장님 말씀에 아침에는 입질이 없다 그러시니까 첫 캐스팅 두 번째 뭐 이, 이 정도 포인트는 흘려가는 포인트다 생각하겠습니다 자첫 캐스팅 모짜르트 프리미엄 펄초어랑리은 음. 바낙스 아폴로예요 지난번에 광우다운샷 가서 어복장비인것 같아서 라인도 0 8로 감겨있고 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애자 달았고 토성체 입에 했습니다 어, 쭈꾸미 되게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 쭈꾸미는 거의 9월 한순경? 그때쯤까지 하고 접은 는것 같은데 어휴 그럼 한달 넘었네 어우 환수하셨어 이야 저게 저게 문어야 쭈꾸미야 저거 요즘에 사이즈가 거의 이렇죠 11월이니까 와 크다 진짜 나 이제 깜짝깜짝 놀라네. 아, 물도 틀어놨으니까 물한 번씩 받으세요. 오우, 오우. 막잡으셔 양쪽 양쪽에서 막잡으셔 저게 <웃음> <거기는 웃음> 진짜 위험한 거죠, 보여요 저거? 아 보트 그러네 얼핏 보면 잘안 보이네. 실루엣으로만 보이고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트 하시는 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 보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해뜨기 어, 전에 그슬로프에서출항을 하셨나 본데 안 보입니다 이렇게 경각도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거좀 한두 시간 정도만 지참하시면 안전사고 뭐 이런 거좀 유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날이 밝아와서 실루엣이라도 보이는데 금방 전까지 실루엣이 시커맸어요 아, 자첫수 해고 전, 전 작네? 양옆에 잡으신거 보니까 크던데 자 조금 퀘스팅하니까 나오죠 자첫수자 이제 어스모레 하고 조금 있으면 해뜨겠죠 섬문 가까이 가시면서 조금 조금 이동하시면서 흘리십니다 아따 바다 좋네 히트? 이야 참 선수의 두 분이 참잘 잡으시네 아이고 이상하네 저는 크게 안 잡히네 오늘 좀 크다. 오, 어? 쌍골이네. 자, 온다. <웃음> 자, 쌍골입니다. 쌍골이. <쌍고리. 웃음> 와 이런 경우도 있네. 11월에 쌍골이 아니 올해는 애자가 답이었어 제가 보기엔 했던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짧은 피딩이겠죠? 열심히 잡아야 됩니다. 자. 다섯 마리. 자, 여섯 마리. 따박따박이죠 느리 아니야. 나올 때 바짝. 오 이거 돌리면 안되는데 자꾸 애자 몇개 없는데 <웃음> 쟤다털리게 생겼네 안돼 포인트에 이게 바닥이 좀 그런데나 뭐 폐금물 이런게 좀 있어요? 예. 애기 침질했을때 애기가 애자랑 엉키지 않는 수준까지 한1 7 8 17,8cm 예자만 달면 한1 5 m 이상 가면 꼭 마치 뭐라 할까 그냥 날리는 날리는 느낌이에요 예자에 달린 것 같은데 추워 하나 더 달겠습니다 채비를 너무 가볍게 쓰시면 쭈꾸미가 달려있는데 채비가 떠내려간 느낌을 모르세요 오히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콩 찍고 조금 날아간 느낌이 있는데 그건 쭈꾸미가 달려있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쓰시면 매번 날리니까 이게 묵직하고 그 느낌만으로 잡으시면 말이소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체비가 조금 날리는 느낌도 알아내려면 되려 무거워야 됩니다 아, 수심이 좀 있으니까 그냥 봉돌1 4호로 쓸게요 1 4 4로 아, 25m입니다 25m 아 좋아 매기가 아, 작으니까 조정장을안봐 가볍다고 좋은게 아니더라고요그게니까두 개를 사용하네 두떠버리어자 수심 깊으면 굳이 멀리 캐스팅할 필요 없죠 톡톡 앞으로만 와... 설마 안돼 야마시탄데 <웃음> 아, 안돼 아이... 애자만 터져라 애자만 터져라 어... 터지는 터졌어 다 터졌나? 아이 다 터졌어 <웃음> 감사하죠 그냥 물걸림 어쩔수없어 자 위에 체비가 없어도 어, 3호추를 더 추가해서 17호로 쓰겠습니다 오늘 대상어종은 쭈꾸미 이렇게 이 기업이 6 6대1입니다 5점대 즐기는데 방따에서 아. 어묵장비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낙지도 어 그렇게 잡아보고 싶은 낙지. 풍고 주꾸미 입질이 많이 안 좋은 편이니까 그 애기를 그 간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뽕돌 하나에 애기 하나 오.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 한 20마리 잡으셨어요? 여러 마리요? 아야 쭉쭉 앞서가시네 오랜만에 비쌀 좀 좋아요 엄청 크다 진짜 풀렸어. 찌릿찌릿하네요. 한 마리 못 채우네. 음... 추를 올렸어요. 5호 추 달았어요. 한 19호 정도 되겠네? 이야, 처음 잡아봤다. 와. 와, <웃음> <오>, 크다, 낙지. <웃음> 와, 자, 자, 여러분, 처음 잡아봤어요. 와. 예, 감사드립니다. 이야. 낙지 잡았어? 와. 저 쭈꾸미 낙지 와서 처음 잡아봤어요. 오, 낙지가 막 연달아 나와. 이야,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반사 그럴 꺼랬네아 떨어진다. 이야 참. 내자이도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하라고? 이번엔 안 떨어지겠지. 오막지인가이 어, 쭈꾸미는 아닌데 이거. 에이씨 대왕 죽 금이 네, <웃음> 이 분이 장원이 세요. 30 마리 넘 으셨어? 아, 저 기가 질려서 못찾 겠어요? 대 천의 적장이 네요.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요. 수심은 6m에서 7m 왔다 갔다 할 거고요. 한창 나올 때 느나느나 했던 포인트인데, 바비도 섞여서 잘 나왔던 포인트야. 한 마리 주셨어요? 주셨어, 주셨어? 저, 저 옆에서 다니는데. 빨리 한잔 드시죠. 잘하셨어요? 자, 여기 조금 한 10분, 15분 달리셨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야 뭐 길치라 뭐. 예자에 초안 달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와, 한마서 걸어도 와, 는 와, 진짜. 한 마리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이 진짜. 와, 진짜. 어 진짜. 와, 진이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어, 여기, 여기, 막, 키트. 흥 쪽에도 나오고, 옆에도 나오고, 저 밑에 사장님도 나 오시고. 차, 사이즈가 무슨, 이상한 사이즈에. 에이, 래설해야 되나, 이제? 어이구, 그쵸. 어, 이렇게 잘 붙잡고, 근데. 어디다가도 모르지. 어디다가? 천천히. 네. 뭐야? 와, 큰 놈인가, 이거? 이야, 진짜. <웃음> 문어야, 문어. 와. 그, 진좀 문어만 한것 같아요, 진짜. 연수 초반 문어 사이즈. 히트. 갑자기 잘 나오네. <웃음> 아니, 뭐, 조금 미 이렇게, 이렇게 릴링을 이렇게 해야 되다니, 이거. 더늘 나라 애자로. 히트. 그럼 뭐, 갑자기 앞, 앞쪽에 넣나요? 야, 큰 것만, 진짜. 오랜만에. 크다. 이야, 진짜로. 문어 정체가 뭐냐, 너. 엄청 좋죠, 사이즈. <웃음> 문어라니까요, 문어. <웃음> 빨리 가면서다 털렸어 전천히 가봐야 돼물 적당히 사람들 찾아서 오신 건가? 애들이 등치고어가지고 밀리는 빨리 하면 안돼 <웃음> 이제 이거하고 하나, 하나 더 남았어요 이제, 이제 그거마저 뜯기면 이제 애기 써야지 지금 네, 100마리가 아사미사하겠네요 밥 먹기 전에 50마리 한다고 쳐도 뭐 오후에는 날마리니까 오빠의 노키오와 함께 하고있습니다 오 안돼 아직 좀 남은건데 왜안 터져 자 하나 남았어요 놓치지 말아야지 아 기업이 높은거 노멀보다는 6점 대긴 한데 히트 아우 노멀보다는 조금 높은거라 최고 스피드를 찾을 수 없어 야 사이 좋네 낙지도두 마리 째 낙지 <웃음> <웃음> 와 옆에 사장님도 있 어? 큰 놈인가 낙지인가 낙지를 보니까 또 기대하게 되네 와 떨어진 줄 알았어 살짝 다리 걸린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자, 아이고, 50개 찍기 힘드네요. 50개. 세자를 찍으신분 많으시겠는데? 자 저도 땅 찍고 얼마 안있어서 바로 한마리씩 <웃음> 아 여기가 백번 났네 이야 앞쪽에도 계속 나오고 반느라네따박따박보던 조금 많아요 자다뭐 누나 바닥 찍자마자 밥이고, 나발이고, <웃음> 무조건 잡아야 되겠네, 이거. 9월 초순에 루키오 탔을 때하고, 지금하고 <웃음> 분위기가 또 다른데. 자, 그때도 잘 나왔지만, 지금도 잘 나오네. 이야, 기계 사장님 드나요? 쳐도 안맞네 저는 따박따박 선생님 손실해서 도망가 어, 다시 견네 예? 예, 어우 쳐다볼때마다 계속 밀리가고 계셔 저기 훈이 중간쯤 양쪽으로 그러시네요. 지금 스트리밍을 했으면 내일 많이들 출조하셨을 텐데. 어? 어? 또 빠졌어? 야, 씨. 여기서도 빨리 채면 안 되는 건가? 하하, <웃음> 참나. 어이가 없네. 차례 하나 뜯겨라. 한 마리가 왔죠? 자 어. 뒤에 10번 앞에 나머지 분도 식사하시게요 뒤에 10번 앞에 7번 지금 시간은 12시 29분 12시 반입니다 마리스는 딱 60마리네요 자, 따끈한 국에 반찬 무창포도 어느 순간부터 그 도시락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 하긴 요즘에 다 맞추시겠지 코로나 때문에 또 맛있게 먹고 후딱이 아니고 맛있게 먹고 2차전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는 따끈한 국물이 최고지 아 배도 고팠지만 국이 너무 맛있네요 저기에 있으니까 18호추에 애자를띄고 그냥 직결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추춘 18호, 여기는 아, 이게 축광인데, 앞에 명주을를 칠해서 고추장 축광 레이저 빈돌을 두 개를 하면 봉돌이 축광 봉돌이라 천지를 하면 아마도 이렇게 걸려서 올라올 확률이 좀 있을 겁니다. 몇, 수, 몇 순, 몇순 하셨어요? 60일? 오오 어? 계속 잠좋는데 <웃음> 60일이요? 채비를좀 <웃음> 바꿨어요. 16호로 싱커로 내렸고, 디오디오 어, 얘기. 어. 국방색 레이저. 그리고 가지줄 30cm. <웃음> 하던 걸로 하죠. 자, 내리자마자 국방사이죠 디오디오. 가재에도 나오죠. 단차 10cm. 디오디오가 수평 끝내주죠. 이직한대요거 봉돌이 축광 봉돌이야 야광 봉돌이야 떨어지면 진작에 떨어질거네 아니면 얘기에걸려으 하는거지 그렇죠? 하도 가지만 했더니 가비가 감 느끼기엔 더 낫네 가비가 있으면 물어줄테고 아니면 많은거죠 따박따박 나오죠 애기가 더잘 박히나 봐 드래그를 조금 풀어놨어요 하도 빠져싸가지고 전지를 좀세게 하려고 집사람이야 얘기하면 될테지만 아들내미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안 쓰고 어떻게 영상이 다 녹화될 때와 구하기 힘든 레이저 갖고 해지네 이게 데스테라도 나와요 네? 데스테라도 똑같이 생겼는데 데스테라도에 아 그래요? 영안시타 그 선풍을 예 데스테라도에서 이게 렇 나와요 이렇게 한이 정도 고려해서보면 모르겠는데 차이점을 이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 수박, 레이저, 고추장 근데 요즈리 애들은 좀 싱킹 타입이라서 반차를 어, 조금 올려줘야되네 사이좋네 쭈꾸미도 가지를 잡아야 되니 근데 왠지 그럴것같요 예민한 놈들은 안내치지 뭐. 사이좋아 눈나 정도까지는 아니고 따박따박 따박. 이제부터 쭈꾸미도 패턴을 찾아야 되고 참. 올해 쭈꾸미 가보지는건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니네 문어 안가서 다행이지 문어갔으면 머리 지났을거야 단차를 올릴수가 없네 이게 쭈꾸미인지 밑걸림인지 모르니까 일단 참지를 하고 봐야되겠죠 보이시죠? 안찰수도 없어 이거 뭐.. 거의 풀치기.. 하긴 뭐.. 풀치기지만.. 거의 풀치기로 잡는것 같아 크다.. 별로 크지도 않네.. 빨판도 벗어지고.. 자 2cm만 올려야되겠어 폭이 다 까졌어 자15또 안나오면 또, 또 내려야되잖아 2cm 그럼 쭈꾸미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웠지? <웃음> 와조 선생님 넙지 먼저 보시네 계속 넙지요 오전이 대왕 사이즈였다고 하면 오븐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론 그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오전과는 조금 다른... 다른 현상입니다. 한 100마리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1 예? 18개 잡으어요전 76개. 언제 떨어졌지? 져 저보다, 저보다 많이 잡으셨는데? <웃음> 에? 아니에요, 아니요저저 저 운빨이지 뭘. 뭐. 멘탈 깨지시면 안 돼. 뒤에서 나오든 옆에서 나오든 그냥 사장님 낚시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애기발, 애기발. 애기빨이지? 애기빨 아기팔. 운 좋게 사이즈 좋지. 80개. 와, 낙지! <웃음> 도덕자님 낙지 잡으셨어. 와, 오늘 진짜 낙지 많이 나온다. 아유, 나 낙지 잡고 싶다. 와, 낙지! 아 오늘 낙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와, 한 마리 더 잡고 싶네. 이렇게 보니까. 와 쭈꾸미 다 필요 없어. 와. 아니, 입에는 낙지 전선했나? 도대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낙지? 아, 저는 낙지 같은 거안 나오나? 에이, 쭈네. 쭈꾸미 <웃음> 잡으러 온 놈이고, 에이 주네라니. 빨리 감자니, 터질 것 같고. 어, 갑이다! 오, 씨. <웃음> 자, 한 마리 잡았어요. 오호. 담을만 해. 낙지는 카운트. 밥이는 노 카운트. 밥이니까. 저 <웃음> 갑오징어 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채비 지 말. 저징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 채비 쓰는데. <웃음> 내가 예자 준비한 거다 쓰고 처음에 직결로 했어. 조꾸미가안 나와. 가지 30cm 달았어. 늘어 <웃음> 늘어 <내놔, 내놔. 웃음> 봤어. <웃음> 저는 사면 속 빠진 적도 있어. 요 그러니까 두. 와, 두 분이서 동시에 세 분이서 응. 저까지 앞쪽에 몰려 있었나봐 11월에 이 정도면 대박인데. <웃음> 기운 받아서 <웃음> 갑자기 느나 느나 두 마리 따박따박 따박. 연달아 한 마리 있다 막 오우 전나오네요 갑자기 분위기 타시나요? 아아 아, 좋아 어디에 <웃음> 있다고? <웃음> 이게 안 나오다가 막 나오다가 해서 더 재는 거예요 한 마리가 간절하다가 던져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녀석인데. 오, 이번엔 큰 녀석이네. 그냥 준수한. 있을 것 같아. 아4시까지아요 백일때갖다내려줬더혼났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전몇순나 될까요? 1 2 0개나 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3시 넘지 않았어요? 어 2시 52분이네 지금 딱 100개거든요 네. 선생님 모셨을때딱 100, 100마리 찍었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휘어지는 게 되게 멋지네. 아, 잘 잡으시네. 아이, 아니에요. 가지채비요 하나 드릴까요? 많아요, 가지채비 처음에 직결을 썼더니 안 나오길래. 예. 그러니까 수온 낮으면, 수온 낮고, 애들 계속 그, 애자로 떨어졌잖아요. 그잘 안타는거거든 바로 얘기할수 얘기할 있는게 활성도 떨어진거거든 다시 돌아갈게요 올려보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지마아요 진정말씀하시지 자, 뜯길수도 있으니까 아니아니 예, 아니, 그, 그건 저기고 그게 그 기둥 예, 예. 팔자로 오르락내리락 단차조절하는거고 이게 30cm에요 진짜 일기보밀릴거 못된다 여러분 바람 너울이 별로 없, 없는 날인데 원래 바람이 터졌어요 일기보에도 없는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거의 막판인데 아, 오늘의 서고는 이제는 11월이고 저수온기 접어들었으니까 토성체비 그거는 조금 좀덜 먹습니다 아침부터 레이저나 고추장 뭐 이런걸로 오히려 애들 활동성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쭈꾸미인데도 가지로 하시면 지금 시즌에 근데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살이 시작할텐데 이번이 대살이라고 하시네요 그때는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20일 넘어서까지 하반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튼 졸업식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한 20분? 15분? 이 정도 남았는데. 두 마리 더 잡으면 110마리네. 와, 왜 어떻게 바람이 터지지? 오늘 바람 없는 날인데. 날씨가 뭔가 바뀔려 나. 자, 한 마리는 나왔어요. 여기 월게 후회가 조금 남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마음이 아침에 12번도 왔다갔다 했어요 여자가 좀 안먹길래 에 여자 쓰지 말고 애기 쓸까 하다가 집사람이랑 아들내미가 야, 마치도록 할게오늘딱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에 들어갈때 일빨간등대에다 하선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집에 갈때 힘들어요 정리를 하시고 조금 안전한 곳에서 저항 사진 빠르게 찍고 들어갈게요 꽤 없는 하루 같아요 편장이만들어진 것도 아들레리가만들어진 것도 썼고 오후에 열심히 했고 그럼 됐지 뭐 서해권 쭈꾸미 시즌은 일단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참 하사단한 했네요 쭈꾸미 가보징 그리고 막판까지 이 가지채비를 나왔다는 거어 저거는 담아봐야 알겠지만 은마리수로는 가보징 한 마리 빼고 110마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